네. 데 예, 예. 한국은행하고 한국은행은 이번에 그 동결하면서도 이그 금리 인상 기조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우리나라 그 경기에 대한 걱정도 있고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 시장에서의 침체라고 하는 게 금리랑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에서는 이 금리를 갖다가 어떻게든 조금 인상 기조를 좀누러뜨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음. 입장이 있었으니까 음. 이 어떤 입김이나 의향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입김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대체적로 분석을 말씀해주셨는데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기는 해서요. 왜 네. 무력화된다는 겁니까? 아, 어, 그러니까 어, 기, 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기대 예.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경제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데. 예. 막상 사람들이 돈을 구하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구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 은행에서 구니까 근데 은행 금리가 시중 그 어떤 그 기준금리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추세가 달라져 버리면은 음.